안녕하세요 MD홍입니다 배터리를 향한 여러분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뭐 처음에 야외 나갈 때는 조그만 배터리 가지고 핸드폰 충전하고 선풍기 돌리고 밤이 되면 불밝히는 정도로 만족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은 점점 흐르고 계속 밖으로 나가신다면 가을에는 찬바람이 봅니다 그 절대 잘때 추워 가을만 돼도요 전기장판이 필요하고요 겨울에 무시동 이터도 돌려야 되죠 이제 해바, 해가 바뀌고 여름이 돼요. 그럼 에어컨을 찾게 됩니다. 어때요? 점점 더큰 배터리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이 앞에 보이는 제품은 자동차에매립하는 12V 보조 배터리입니다. 용량은 무려 560A. 요 옆에 있는 제품이 저희 360A 짜리인데요. 이 제품보다 무려 200A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크기 차이는 얼마 나지 않죠? 이 사이즈가 가로 37, 세로 37, 아우, 정사각형이네요. 그리고 높이는 26cm예요. 근데 무게는 꽤 무거워요. 56kg. 혼자 못듭니다. 560A짜리 배터리를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만든 비결은 바로 이거. 이 배터리야. 오, 무거워. 내려놓을게요. <웃음> 2부에서 제작한 280A셀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배터리는 그 사각형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제품이에요. 이 파워뱅크 안에는 요 이브에서 만든 280페어짜리 셀이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초 이브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정품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되게 비싸요. 정품 배터리 공급받다 보니까 인증서도 한 3, 40장 주더라고요. 각종 보이나요? 네. <웃음> 예. 그럼 이5 6 0암 a 어짜리 보조배터리는 기존의 제품과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그 저희 기존의 제품은 전량계라고 하죠? 이걸 배터리 위에 달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빼가지고 이 배터리를 자동차 바닥에다 침상 밑에다 놓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걸 빼가지고 벽에 달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5 6 0암 a 어 배터리에는 전량계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항공직을달았고요 연장되죠 네. 이거를 바로 항공직에 꼽으면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네. 전선의 길이는 무려 8m 예요 8m면 웬만한 차에서 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전량계를 연장할 수 있다는 거 말고는 기존과 큰 차이는 없어요 일단 구성을 단자 구성을 소개시켜 드리면요 요 앞에 그 인버터나 또는 50A 이상의 고출력 충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대전류 단자가 두 세트 달려 있구요 XT90도 두 세트를 달렸어요 이쪽으로는 40A 미만 충전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 DC 전기 많이 사용하죠 거기로 나가는 전기 아니면 태양광을 입력한다든지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그 배터리 셀 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 밸런스 포트가 달려 있고요뭐 리셋 버튼 달아놨고 리셋 버튼은 거의 쓸일 없을 거예요 이건 언제 쓰냐면 여러분들이 차에 매립해 가지고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충전기를 꼽아도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b m 스를 거치지 않고 우회해서 충전 가능하도록 배터리를 바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버튼이 바로 리셋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배터리 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 밸런스 포트가 있습니다. 5핀 항공단자고요 그러나 이건 뭐쓸 일이 없을거예요 밸런스 충전에 쓸 일이 없고요 왜냐면 이 안에는 셀들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퀄라이저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퀄라이저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 이 배터리의 셀 밸런스는 흐트러지지 않아요. 요건 용도가 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AS로 저희에게 맡겼을 때 저희가 편하게 배터리 셀 전압을 보려고 끼워 넣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예, 이게 잔량계, 뭐쿨로미터라고 부르는데요. 이쿨로미터 지금 100%라고 돼 있죠. 네. 요거 화살표 아래 3초 눌러 볼게요. 몇 퍼센트가 됐나요? 빵이 됐죠. 네. 3초 위를 눌러 볼게요. 100이 됐죠. 네. 자, 이 잔량계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터리 용량 체크를 못 합니다. 어, 네.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얘는 배터리가 몇 퍼센트인지 몰라 백퍼센트는 방금 누가 맞췄죠? 사람 사람 사용자가 맞춰준 거예요 파워뱅크를 완전히 충전하고 눌러가지고 100으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쓰면 쓰는 전기량을 측정해가지고 빼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집에 있는 그 두꺼비집이라고 요새도 그러나 집에 있잖아요 적산계 그것처럼 그거랑 똑같애 배터리 용량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과연 이 파워뱅크로 전기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파워뱅크를 와트로 환산해 볼게요 12 곱하기 560 하면 6720 와트 c 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제품 중에 10분 내로 쓰는 제품들이 있어요 전자레인지 나 커피포트 같은거 그런거는 굳이 계산 안하셔도 돼요 전기를 많이 먹지만 짧게 쓰잖아요 배터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기 제품은 전기를 조금 먹더라도 은근히 오래 안 꺼지는 제품들이에요. 바로 어떤 게 있죠? 밤에 쓰는 전기 장판 그리고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냉장고 같은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는 요 전기 먹는 끝판왕이 하나 있어요. 요새는 에어컨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에어컨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겨울에 이걸로 난방을 하려고 해요. 전열기로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전기장판. 아 전기장판 하기 전에 전기장판은 220V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 12V 전기장판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 220V 전기장판은 반파정류라는 방식을 써요. 반파정류? 그 220V 교류가 사인파잖아요. 그거를 사인파를 잘라먹어.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잘라 먹다 보니까 인버터랑 충돌하더라고요. 물론 그 보호 회로가 들어가 있는 장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고가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저가는 다그 반파 정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버터가 고장 날 수도 있고요. 인버터 꼽는 순간 지지직 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 자, 전기 장판 12V 기준으로 할게요. 80W. 8 0 w 에요 네. 예. 80W 전기 장판은 아까 6,720 나누면 84시간 연속 사용 가능합니다. 두 분이 가셨다. 두장 또는 인형 쓰셔야죠? 네. 42시간 연속 사용 가능해요. 네. 전기장판 24시간 안 쓰죠? 네. 잘때 쓰는 거니까 뭐 하루에 10시간씩 튼다고 치면 두 분이 4일 동안 4박 동안 충전 한 번도 안 하고 4박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 있죠? 냉장고 40와트입니다. 40와트 냉장고 170시간 충전 하나도 안하고 일주일 동안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냉장고가 있어요. 그미제 카라반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미제 카라반에 달려있는 가스도 되는 냉장고가 있어요. 어, 신기하죠? 가스로 불을 키면 냉장고가 냉장이 돼. <웃음> 그런 냉장고가 있는데요. 걔는 전기로 쓸때 무려 260에서 300와트를 먹어요. 말이 되나요? 가정용 푸드 냉장고가 60와트 먹어 근데 요만한 냉장 미제 냉장고는 260와트 먹습니다 걔는 감당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기 많이 먹는 괴물 에어컨 에어컨 600와트 구요 600와트 에어컨 11시간 연속 사용 가능해요 근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요새 l g 거좋더라고요좀 안정화되면 400와트 먹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5시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밖에 나가서 에어컨 여러분들 펑펑 틀지 않고 언제 뜨냐면 낮에는 낮에 땡볕에서차 세워놓고 에어컨 틀어봐자안 시원합니다. 낮에는 좀 문도 열고 바람도 쐬고 그늘로 다니시다가 언제 뜨냐면 이제 초저녁에 열기 뺄때 그때 한두 시간 틀어주시는 거는 뭐큰 문제 안될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전열기. 전열기요. 기본 1500W 나옵니다. 짠 것도 1200W가 나와요. 뭐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따뜻한 바람 나오는 거 있대 게 작은 게 800와트가 나와요 근데 그 따뜻한 바람 나오는 건 실제로 난방 효과가 겨울에는 별로 없습니다 무시동 히터가 그보다한 10배는 쎄 난방 효과가 네. 예 이제 1000와트 넘어가는 전열기를 쓴다 이거요 아 어, 4시간에서 5시간밖에 못 씁니다 전열기는 아직은 배터리로 쓰면 안 돼요 제 생각엔 쓰지 마세요. 뭘 쓰시라고요? 무시동 히터 쓰면 됩니다. 무시동 히터는 한번 딱 점화가 되고 나면 시간당 30와트 전기를 소비해요. 무려 200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속 펑펑 쓸 수가 있죠?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할 때 용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충전입니다. 용량이 아무리 커도요. 오지에서 충전 없이 장박을 한다면 배터리는 언젠가 방전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양한 충전수단이 필요해요. 첫 번째, 가장 편한 충전수단은 보통 차에다 매립하는 거잖아요. 주행충전기예요. 여기 5암페어 주행충전기가 있는데요. 저 충전기를 사용하면 완전 충전하는데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12시간 정도 운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차장에서 주택이라거나 주택인데 난 개인주차장이 있어. 또는 아파트에서 그렇게 협의가 되는 데가 있대요. 지하주차장에서 전기를 얼마 사용료를 내고 쓸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차장에서 2 5 0 v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한전충전기 한대꼭 준비를 하세요. 이건 6 0페 a 짜리고요이6 0페 a 한전충전기로는 완축시키는데 10시간이면 돼요. 즉 나가기 전에 밤에 주차장에서 충전기 꼽아두고 그럼 그 다음날 완충이 됩니다. 완충이 된 상태로 나가면 좀더 마음이 편하겠죠. 그 다음에 많이 쓰시는 게 태양광이에요. 그러나 태양광은 메인 충전이라고 보기엔 힘들어요. 보조수단이죠. 아, 물론 차 천장이 되게 넓어. 버스야. 그래가지고 300W 태양광 패널을 5장, 6장 올릴 수 있다. 그러면 태양광만으로도 완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아무리 많이 올려도 세 장이더라고요. 세장 3장 올리면, 300W 세장 올리면, 이론상 60A 충전 된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돼요. 그 이론상은 뭐냐면, 날씨 좋고, 이게 트레킹을 해야 돼. 패널이. 자, 해바라기처럼. 보통 근데 수평 설치하잖아요. 30% 날아간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MPPT 있죠? 와뭐 충전 효율이 99%네. 그런데 그건 MPPT의 효율이 99%라는 거고, 변화 효율은 실제로는 90%입니다. 10% 또 날라가요. 몇 퍼센트 날라갔어요? 벌써? 40% 날라갔죠? 아 그리고 낙엽 한장 떨어지면 얼마 날라갈 것 같아요? 낙엽 한 장. 낙엽 한 장. <웃음> 낙엽 한장 떨어지면 반 날라가요. 어, 놀랍죠? 낙엽 한 장의 위력이 그만큼 커요. 왜냐하면 낙엽이 한장 떨어지면서 그 낙엽만큼의 면적이 충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라인 전체가 막혀요. 낙엽에 한장똑 떨어지면 패널 반이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세마디로 구분되어 있으면 3분의 1이 날아가고요 또 아니면 먼지가 많이 껴도 안 돼요 실제로 충전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장 올렸으면 어 아무리 잘하면 한30 한편 충전될까? 그리고 그게 하루에 4시간 정도 그 정도 양으로 충전이 돼요 그럼 태양광으로 충전할 수 있는 건 하루에 120 근데 태양광이 좋은 건 뭐냐면 날씨가 계속 좋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기 사용량이 적다면 뭐보다 적다면 태양광이 생산하는 전기보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전기가 적거나 비슷하다면 무한히 쓸 수가 있어요 태양광으로 무한히 전기를 쓴다 하시는 분들 보면 다 그거였어요 태양광이 와 생산을 많이 해주는 경우가 아니라 전기를 아껴 쓰시는 분들 비결은 그거예요 태양광이 있는게 아니에요 전기 쓰는 습번에 있는 겁니다 그건 태양광은 한계가 있다 충전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버터예요 요게 인버터고요 잠깐 비켜주, 비춰주세요 인버터는 12볼트 직류 전기를 얘는 12볼트 직류 전기예요 얘 어디 딱 텔레비 꼽을 때 있나요? 아니요. 전자레인지 꼽을 때 있나요? 얘는 가전제품을 쓸수 없는 전기예요 가전제품을 쓸수 있는 전기는 220볼트 교류입니다. 12볼트 DC 전기를, 배터리 전기를 가전제품을 쓸수 있는 220볼트 교류를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인버터예요. 옛날엔 필요 없었는데 요즘은 필수라고 합니다. 인버터가 있으면 차에서 전자레인지 쓸수 있고요. 작은 전자레인지, 그 인덕션이라고 하죠. 그것도 작은 거쓸수 있고요. 뭐 커피포트, 텔레비전 그외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저희 신제품의 신제품 야, 어마무시하게 큰 파워뱅크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광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